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희 신랑 방을 좀 오픈하도록 할게요 신랑 방에다가 사실 게임 책상이랑 요 게임 의자를 놔주었어요 원래 거실에 컴퓨터 책상이 있었는데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게임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애들은 재워야 되는데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의 방을 자기만의 방을 만들어 줘야겠다 싶어서 마음 놓고 게임해라. 하루 수고했다. 싶어가지고, 게임 책상을 놔줬어요. 네, 제가 놔준 책상은 카멜의 GD1하고 의자는 GC1이에요. 이제 책상은 사이즈가 1200 정도 되는 건데, 요거 말고도 제품이 다양하게 있어요. 보니까 막, 1500짜리도 있고, 또 놀라운 건 막, 게임, 진짜 PC방 간 것처럼, 저 처음 알았는데 막, 불이 막 들어와요. 책상 옆에서 막불 들어오고, LED, 막, 불 들어와가지고, 어, 뭐야, 뭐야, 막, 진짜, 진짜 게임할 맛이 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는 책상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가성비, 기본형, 기본형 GD1을 선택을 했고, 요 의자도 보니까 저는 지 그냥 색깔 통일했어요. 까만색에 까만색, 근데 여기에 양옆, 양옆에 이렇게 빨간색인 것도 있고, 뭐, 화이트인 것도 있고, 되게, 또 이런 색감들도 들어있고 요즘 게임 책상이라든지 게임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엄청 그냥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배송이 책상이라든지 의자도 DIY로 많이 오잖아요. 이 제품도 이제 택배로 날라왔고 제가 조립해서 설치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설치와 조립까지 해줬죠. 정말 정말 좋은 아이프죠? <웃음> <웃음> 근데 조립하고 설치도 이제 해줬는데 어, 일단 설명서가 잘 되어 있고 설명서 안에 qr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찍으면 유튜브에 그 설치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하고 책상 상판하고 조립을 하는데 조금 헷갈렸는데 영상을 보니까 아 요렇게 아, 요렇게 하면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한 15분? 15분 정도? 설치를 했던 것 같고 의자는 조금 힘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의자 등받이하고 엉덩이하고 합체를 시키고 밑에 이제 바퀴들 쪽을 연결을 시켜야되는데 얘가 조금 저한테는 무거워서 이걸 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기둥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과정에서는 좀 신랑한테 도와달라고 했죠. 이 제품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책상 뒷 부분에. 전선이 보이지 않게 가릴 수 있는 막이 있어요 콘센트 자리를 가려주니까 너무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는 지금 노트북 하나를 놨는데 데스크탑을 놓고 뭐 프린터기도 놓고 이러면 점점점점 점점 전선이 많잖아요 고를 때 이제 그 뭐라 하죠? 이렇게 돼지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전 3, 구 6, 구 있는 그런 거그 콘센트 콘센트? 어, 그 뭐. 어, 3969, 그 멀티탭, 멀티탭 많이 쓰잖아요. 아무래도 그 기계가 많아지면 전선이 많아질 수 밖에 없으니까 멀티탭을 쓰는데, 그것도 이 가릴 수 있는 멀티탭 그 올려놓는 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정리가 딱 깔끔하게 끝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정말 그냥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완성샷이 얼마나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되게 생각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왜 게임할 때 헤드셋 쓰고 이렇게 마이크 달린 헤드셋도 쓰잖아요. 그래서 막, 막, 대화하잖아요. 음. 그 헤드셋도 끼우는 그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끼울 수 있게 해놨고 저는 블랙이라고 해서 조금 걱정했어요. 되게. 집 느낌이 어두워질까봐 저희 신랑이 되게 블랙을 좋아하는데, 블랙블랙 블랙 하면 집이, 이게 층고가 높은 집이면 사실 상관이 없고, 햇살이 잘 드는 그런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일반 아파트고, 아파트 층고가 보통 2.3m 잖아요. 2.3m에 블랙블랙 놓으면 사실 어둡거든요. 지금 이 방도 이 철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놨을 때저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지금 커튼도 시커멓고 이것도 시커멓고 얘도 시커멓고 얘 그러니까 컴퓨터 책상도 시커멓서 조금 걱정했는데 어? 생각보다 이 컴퓨터 책상 요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블랙에다가 약간 조금 광택과 무광택의 다이아몬드 그 무늬가 막 같이 어우러져서 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책상 앞에 조금 경사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팔이 올라가도 팔이 올라가는게 되게 편해요 팔이 이렇게 기대도 되게 편하고 좀 자세히 보여 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굴곡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닿아도 되게 편해요 그리고 팔이 그냥 이렇게 여기에 닿아도 이게 만약에 그냥 직각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이건 그냥 걸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편하고, 요배 부분이 이렇게 닿아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신랑이 이제 0.1톤에 거의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몇 키로 안 남았어요. 이렇게 앉았을 때 사실 요 의자 등받이가 150도까지 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이게 150도까지 넘어간다라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이 남자가 앉아서 이거를딱 하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부서질까봐 여보 미안해 내가 네. 어, 디스에서 근데 이 넘어가요 넘어가고 올라오고 응 올라오고 그리고 견뎌요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의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슉 올라갔다 슉 내려갔다 이거 되고 이 팔걸이도 내가 게임하는 그 각도에 따라서 내가 게임하는 각도에 따라서 이 팔걸이를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쉽게 조절돼서 편하게 할수 있는데 여하튼 저희 신랑은 좋겠어요 게임을 마음껏 할수 있으니까 네 오늘 이렇게 신랑 방을 조금이나마 오픈하면서 게임 책상과 게임 의자 보여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전 이만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